I love you. 나야. 파파야. 파파야. 파파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'm When huh. you're r n no. I see seven. We gave, g a e g a So, r r y 아 t time. w h i i i 뭐야? 이거 뭐, 아, 나 이거 알아, 나 이거 알아. 뭐야? 나이거 모르겠어요. 뭔? 맞춰보세요, 맞 야, 야, 목을이 <다름이> <웃음> <다름을. 웃음> <웃음>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. 형은? <웃음> <웃음> 형은요? 게 <웃음> 자기 네. 아니잖아요 그때는. 여 벌써부터 죽가있 오케이. 영원주실 가도 뻔하지 못해. 아. 아. 왔다왔다 진짜. 진짜.